차량의 스포티지 QL 차량입니다 야간 주행시 탈로겐의 어두운 광량으로 큰 불편함을 느껴 LED로 변경한 케이스죠 스포티지와 같은 SUV 차량은 광원의 위치가 높아서 그런지 유독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티지 QL 더 볼드용 순정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스포티지 QL은 할로겐 또는 HID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더 볼드가 출시되면서 LED 사양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굳이 HID보다는 LED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 교체와 같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오토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할로겐 차량으로 HID나 LED로 변경 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달아줘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외 사용되는 각종 커넥터들은 모두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했으며 스포티지에 맞게 배선 재단 및 마감도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할 자리입니다 알코올을 이용해 장차 면을 클리닝한 후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배기나 브레이크 열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풀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배선은 앞좌석까지 들어오게 되며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메인 접지에 물려줬고요 네일 그리스를 도포한 후 탈거했던 휠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제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스포티지 만큼 라이트 디자인 차이가 큰 차종은 아직 못본것 같네요 역시 풀 LED인 것 같습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라이트 커넥터도 컨버전해줘야 합니다 모두 14핀으로 외관은 동일해보여도 LED 구동에 필요한 배선이 빠져있거나 배열도 다르기 때문이죠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콜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 역시 꼼꼼하게 마감 및 고정시켜 주었고요. 깔끔하죠? 신품 라이트를 생착합니다. LED고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마친 후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모두 잘 들어오네요. 탈거했던 프론트 펌, 이제 코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설치된 레벨링 디바이스의 영점을 인식시켜주는 작업이죠. 고장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설치되었네요 보호필름을 제거 후 라이트 조사각을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된 값은 우측 상향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데요 신품이라더라도 조사각이 맞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 노화 정도, 타이어 크기,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고연및 선행 차량 눈부심 방지를 위해 조사각 조절은 필수입니다 조절을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라이트 점등 시 모습을 확 인해 볼까요？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QL 신형 LED 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이...